짠 여기가 침실로 쓰고 있는 작은 방입니다. 처음에는 옷방으로 썼다가 그 다음엔 침실로 썼다가 다시 옷방으로 썼다가 저의 침실이 되어버린 그런 방인데 원래 여기 위에 이렇게 코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안 쓰고 지저분한 것 같아서 요 블라인드로 바꿔줬고 이건 전에 집 꾸밀 때 샀던 페르시안 카페 깔아주고 이케아에서 샀던 국민협탁 여기에다가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이거를 새로 샀어요. 오늘의 집에서 명화 그림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인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질감이 캔버스 질감하시죠? 딱 진짜 그런 질감이라서 일반 포스터보다 훨씬 느낌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액자랑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진게더 예쁠 것 같아서 냅뒀고 이건 그냥 먹다가 남은 와인 이렇게 두는 것도 예쁜 것 같아서 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납하려고 산 건데 사실 마음이 막 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단차 나는 거 보이시죠? 좀 싸게 주고 사서 그런지 확실히 퀄리티는 별론데 여기 열면은 수납공간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쓸데없는 거 카메라 같은 거 밖에 냅두면 더러워져 보이는 거를 전부 다 여기다 때려박으니까 진짜 집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오브제 같은 거 예쁘게 사가지고 넣으려고 다 치워놨는데 막상 또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때 무드등으로 켜둘 거랑 제가 그린 그림. 이거는 언니한테 받은 듀얼 모니터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 구글 크롬캐스터가 있어요. 이거 달아놓으니까 이게 그냥 TV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협탁인데 너무 더러워요. 여기 안에 이렇게 서랍이 있는 협탁인데 더러워가지고 커튼 옛날에 썼던 거 그냥 덮어놨고 여기는 진짜 잘 앱니다. 진저의 최애 스크래처.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인 이 침실 부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기를 진짜 신경 써서 꾸몄어요. 저희 집이 이제 봄에서 여름쯤 되면 은이 방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잠자기에도 너무 좋고 포근하고책 읽기에도 좋고 이래서 이 방을 침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새로 사는 거는 최소로 해가지고 사자 해가지고 이 침구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혼자서 집 꾸미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런 침구는 무조건 밝은 색, 따뜻한 색을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또 보라 색깔에 미쳐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푸른빛 나는 거? 보라 색깔 이런 거를 또 한참 샀었거든요. 아 근데 집이 그렇게 차갑고 푸르딩딩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정이 안 가고 이런 따뜻한 계열은 때가 타거나 이래도 이런 색으로 때가 타가지고 크게 막 더러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 푸른색은 또 때도 너무너무 잘 타고 해지는 게 정말 실시간으로 보여서 이거는 산지몇달 됐는데 진짜 아직도 새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집이 이거 하나 이렇게 바꿔줬다고 완전 봄 느낌으로 너무 포근하게 바뀌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거는 제가 자취할 때맨 처음 샀던 커튼 아시죠? 엄청 긴 거.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예쁜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당근마켓에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핀터레스트 이런 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꼬꼬핀을 제가 붙인 거거든요? 핀을 붙이고 거기다 커튼에 꽂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튼처럼 벽에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면 이벽 자체가 하나의 창문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막 공주님 방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침대 헤드. 여기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필로우 미스트 같은 거 하나 두고 자기 전에 한번 칙칙 뿌려주면 기분 좋아지니까 여기에 막 향초랑 이런 거 이건 예전에 남자친구랑 공방 가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태우진 않는데 디퓨저처럼 냄새가 완전 가볍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머리맡에 두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예전부터 보시던 제가 사놨던 오브제들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인생 내컷 찍은 거랑 이런 포스터도 전에 영상 보시면은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거 조합만 다르게 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짠순이인 건지 이런 거한번 쓰고 집한번 갈아엎을 때마다 다 치우고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방은 요렇고 옆에 보시면 예전에 썼던 그 귀여운 동물 포스터도 붙여놨어요. 별거 없지만 진짜 아늑하죠? 그리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저를 데려오고 나서 정말 저희 집에 노란색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진저랑도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작은 방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 화장실. 이거 제가 집꾸미기 영상 하려고 산 너구인데 사자마자 진저가 물고 뜯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개판이 나갔고 범인인 화장실 매트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화장실 지나서 여기가 큰 방인데 최근에 큰 방을 완전 사무실로 쓰려고 일단 제일 큰 거는 이 밑에 러그를 깔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후회 중인 게이 색깔 말고 그냥 회색깔이나 좀 밝은 걸로 할걸 괜히 갈색을 샀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썩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치우고 치웠는데도 그리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컬러가 이렇게 갈색이다 보니까 이런 흰색 가구들이랑 좀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갖고 있는 패브릭이나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맞춰서 꾸며봤고 이 유리 협탁을 새로 샀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세일할 때 저렴하게 샀는데 완전 만족하고 있고 이 밑에는 자주 쓰는 향수를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유리 유리 조합이라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뒀던 이 그림 액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줬고 이건 친구가 사준 화병인데 생화를 꽂으면 더 예쁜데 생화는 고양이한테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속터미널 소품상가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요 조화 튤립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샀던 빈티지 우드 거울인데 요 로그 색깔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일하는 요 원형 테이블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밑에 로그랑 잘 어울리게... 패브릭 집에 있던 거 깔아줬고 저는 거의 데스크는 이렇게 꽉 차게 두는 편이고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오늘의 집에서 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산 건데 배송이 진짜 너무너무 느렸지만 아래 공간이랑 위에 공간 두개다쓸수 있고 딱 이렇게 뒀을 때도 너무 예쁘고 이래서 완전 만족 중이고 제가 또이 벽면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노랑 노랑 브라운하게 꾸며봤는데 이거는 다 옛날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오늘의 집에서 산 빈티지 포스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폴라로이드나 인생 네코 뜸은 뜸은 붙여두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블루테껌 이걸로 붙여줬습니다. 이러면 벽지 손상 하나도 없이 완전 잘 붙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삶의 질 상승! 저는 원래 막기획안 쓰고 메모하고 그럴 용도로 샀는데 그런다기보다는 좀 유튜브 보는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진짜 값어치라는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또 카메라랑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얘 이렇게 큰 화면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볼수 있어가지고 완전 좋아요. 그리고 화장대는 뭐 특별한 게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데 이미러폼 거울 있죠? 이거를 제가 흰 색깔로 다시 덧칠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원래 핑크색이었는데 이 러그 이 러그 컬러가 갈색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흰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닥 성공한 느낌은 안 드는데 뭐 그래도 핑크색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사 왔을 때 샀던 이행거 완전 잘 쓰고 있고 이천 같은 거 달아놨더니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만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쇼파를 샀답니다. <웃음> 저 진짜 돈 아까워가지고 그 접는 쇼파 있죠? 이상한 쇼파 그거 샀다가 정말 후회하고 남자친구 그냥 줘버리고 어, 그때 예은이 영상에서 본이 쇼파가 10만원도 안 하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원래 색깔이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또봐이 러그 컬러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침대 커버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뱅크 샐러드를 깔았는데 정말 꾸준히 몇달 동안 과소비를 한것 같아서 좀 적당히 해야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뭐 덮을 거 없나 보다가 쇼파 위에 덮는 패브릭을 다 이불로 사가지고 덮으시는 거예요. 데코뷰 이불? 차렵 이불 그런 거 덮으시던데 이것도 데코뷰 이불이거든요? 집 꾸미기 할때사놓던거 있는데 지금 안 쓰는 게 있어서 여기도 그냥 덮었는데 제법 그래 이걸 싼 거예요. 그래서 어, 따로 안 사도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여기도 엄청 좋아해요. 이소파 진짜 좀 가성비 넘치고 엄청 푹신하고 제 키가 159 정도 되는데 쪼그려서 누우면 딱 들어가는 그런 크기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위에는 뭐 붙일까 하다가 여기 그 달력 올해 초에 산거 붙여줬고 제가 주로 이쪽에서 화장을 하는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 뒤에도 너무 조잡하면 안 예쁘고 여기에 조명 같은 거 하나 켜두면 예쁘길래 그냥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 사무실 방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열어놓고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패드로 영화 한편 보고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요. 그치? 정말 별게 없고 제가 이번에는 크게 새로 산게 없어가지고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꾸준히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저가 대신인 사이죠 안녕